하이, 쿠, 그, 쿠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어제 생방송에서도 등급표 언제, 언제 올려주시나요? 구스님 등급표, 등급표 하셨는데, 예, 법용성 등급표 지금 바로 갑니다. 지금 등급표가 상당히 좀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누가 최고라고 가면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양한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말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등급표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스마일의 등급표는 한국 공식 사이트 해외 공식 사이트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하드 유저의 경험을 잘 녹여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SS 등급부터 가볼텐데요 SS를 최강 영웅들이라고 볼수 있겠고 S는 최강 영웅들2, 그들도 사실 S도 최강 영웅들 인것 같아요. 그리고 A는 매우 좋은 영웅이라고 생각합시다 A 정도로 실망하지 마시고 a 매우 좋은 영웅입니다 B도 쓰임새에 따라서 좋은 영웅들 이렇게 정리하고요 C등급 아쉬운 영웅들 예, 그 밑으로는 예이 <웃음> 정도로 가, 가도록 하죠 자 SS 출발합니다. SS 1위 코인 고서입니다. 범용성에서는 여전히 코인 고서가 최강입니다. 코인 고서를 빼고 이게임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쓰여요. 예, 이베이전에로 서로 올려가지고 카드들이 착착 만들어서 선멸들다 깨고요. 혹은 PVP에서 여전히 공포입니다. 예, 공포, 공벌. 예, 그리고 이번 메타에 또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왔어요. 코서의 빠른 필살기로 상대를 제압하고 시작한다. PVP에서도 여전히 최강이고 PVE 모든 컨텐츠 최고. SS 2위 코인 멀린입니다 지금처럼 혼돈의 시대가 올 필살기 견제기와 파파파 탄탄한 보호막과 저 막강한 필살기 빡! 오케이 광역 메타가 저물수록 또다시 필살기 메타가 스물스물 눈을 뜨는데요 이 개성은 뺄 수가 없고 PVE 모든 컨텐츠 p v p 까지 섭렵하는 바로 그녀 코인멀린이었습니다 s s 3이 에스카노르입니다 이 형님은 유틸성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미친 듯이 됩니다 그냥 불붙이는 척하다가 죽이 뿐다 그냥 이게 최선이다 빠하오 예 이런 느낌이랄까요 거기다가 에스카노르은 기본 투급까지 너무 높아가지고심지안 쓰는데도 서브에 막 넣고 그러죠 투급됩니다 선멸에서만 조금 아쉽지. PvE에서도요. 길드 기사단 보스전 수련굴 덱자실때 최고의 영웅 중에 하나 그런 거 덱짤 때. PvP는 말할 것도 없고요. S티어로 내려갑니다. 최강 영웅 2라고 봅니다. 얘들도 최강이에요. 1위, 속력 마시멜리 오다스. 미친 관통기로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었죠. 이제는 발렌티 때문에 메타에서 물러난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고라 말할 수 있고요. 특히 매우 빠른 사냥까지도 엄청 잘합니다. 사냥덱에 넣어서 쓰시면 돈이 쑥쑥 들어와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S2위, 흑막 릴리아입니다. 관통 메타를 시작시킨 사실 주역은 이분이죠. 이 개성 때문에 신마멜과 함께 빠른 사냥덱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시죠? 관통 메타의 주역 흑막 릴리아였습니다. S3위 나태킹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관통 메타의 약세로 다시 돌아온 무지막지한 킹입니다. 범용성은 딱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고요. S4위 복수 헬브람입니다. 투석과 그들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용성도 참 좋죠 S5위 발렌티입니다 PVP 순위였으면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러나 범용성까지 생각한다면 좀 어따 쓰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PVP 메타의 주역이기 때문에 S5위까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범용성 면에서는 솔직히 떨어집니다 S6위 창조 다이앤입니다 관통 메타가 막을 내리면서 다시 도발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발하면 창조다이안 아니겠습니까? 헤비메타! 헤비 이걸로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참잘 빠져가지고 PVE 컨텐츠, 기사단 보스전, 선멸 수련 굴 같은 곳에서 참잘 활용됩니다. S7이 갈란입니다. 지금 메타의 주역은 아니지만 기본 투급도 좋고 어디다 끼어놔도 상당히 쎕니다 PVE에서도 갈란이 상당히 효자입니다 에스파리 코인반입니다 요즘 발렌티덱에서 슬슬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인반입니다 단 아쉽게도 PVE에서 참 생각보다 약해요 선멸이라든지 기사단 보스전 수련 꿀 모두 다좀 애매합니다 s 9 코인다이엔입니다 딜이 시원해요 파바박 스탯이 좋고 잘 팹니다 그러다가 빠른 필살기 전법으로 필살기 나오는 순간 깡 안녕 아우 s 1 2 녹선더입니다 SR 영웅 중에 정말 출세한 놈 버프 있는 애한테 꽤나 쏠쏠하게 들어갑니다 이 데미지 그 다음에 일마의 최고의 장점이죠 공버프 필사기 풀업들 많으시죠? 셉니다. 아, 빡! 그리고 방어 관련 능력 30% 증가라는 너무 좋은 PVP 개성. 하나쯤 꼭 키워놔야 되는 체력 길선도였습니다. A등급으로 내려갑니다 매우 좋은 영웅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A1위 하우저입니다 시원한 관통딜로 관통메타의추혁중 한명이요 지금도 PVP에서 뺀다 할지라도 사냥에서 너무 빠른 사냥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A2위 마스코트 엘자베스 관통메타로 정말 출세해버린 그런 영웅이죠 자, 강력합니다 이거. 그러나 관통메타에서 안 쓰이게 된다면 빠른 사냥에서는 하우저보다 한수 아래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스킬이 시간을 좀 잡아먹거든요 A3위 코인 마 멜리오다스입니다. PVE 최고의 딜러 중한 명입니다. A 등급 4위 단장 멜리오다스입니다. PVE 강력한 딜러입니다. A 5위 재앙 릴리아입니다. 참 좋은 개성 때문에 다양한 전략이 활용이 되고요. 얘가 참 볼수록 볼매야 스킬도 참 괜찮습니다. A 6위 슬레이더입니다. 강력한 PVE 딜러입니다. A 7위 콜렉터 말린입니다. 빙결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A, 8위 신앙아서입니다 좋은 버퍼이고요 생각보다 꽤잘 때리고요 필살기가 생각보다 대단히 셉니다 와우! A, 9위 리버스 엘리자베스 아 호크앤 엘리자베스 호크미면제 pvp 영상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걸린 디버프 한개당 아군 전체 생명력이 증가하는 개성 활용한 덱들이 있습니다 상향 먹은 다이제스트 인내 잘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은 버프만큼 겁나 세게 때립니다 필살기가 방어력 무시 미친 딜이 나오는 응, 로 됐나 셉니다 이거. 의외가 아닌가? 그냥 대놓고 셉니다. a 12 메라스큘라입니다. 아군에게도 저마를 붙이는 이 개금 때문에 리버셀리와 짝을 맺어 인내 메타의 한 세력을 담당하고 있다 까그 정도 됩니다. B등급으로 내려갑니다 쓰임새에 따라 좋은 영웅들입니다 1위 구스타프입니다 빙결은 소중하다 자신의 관통률만큼 상대 팀의 인내를 감수시키는 전략적인 개성도 있습니다 2위 삼절곤 반입니다 찰지게 때리는 약점 공격 3위 단장 슬레더입니다 꽤잘 때리고요 너 디버프 쓰지마 소중한 영웅이죠 전략적으로 4위 몬스피트입니다 <웃음> 애매하다 임마 제가 최근에 몬스피트 PVP 영상도 올렸는데요 참 괜찮을 것 같으면서 참 애매하기도 하고 참 고만고만합니다 5위 뇌재기선더 6위 무법자 싸움꾼반 참 좋습니다 돌진 피해 좋고요 7위 베니만우입니다 약점 피해 대단합니다. 8위 수호자 세리코입니다. 약점 피해 좋습니다. 9위 이동주점 오크앤 엘리자베스입니다. 강력한 돌진 피해. 10위 마트로나 타이엔 다음 할로윈 킬라. 강력한 방무댐. 12위 엘레인입니다. 활용도 좋은 기절 필살기. 다음 쿵푸 다이엔 생각보다 쏠쏠히잘팹니다 다음 밀림 나바 필살기 사용 불가능이 참 좋지만 생각보다 약합니다. 딜이. 다음 숲 펠브람입니다. 좋은 버퍼이죠. 다음 할로윈 엘레인입니다. 좋은 버퍼이죠. 다음 왕녀 엘리자베스입니다. 좋은 힐러이자 필살기 게이지 생산자입니다. 다음 체력 그리아모입니다. 엄청난 도발 피살기로 PVE에서 활용됩니다 다음 와인하이트입니다 괜찮은 개성에 준수한 사냥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데스피어스입니다 언젠가 데스피어스가 제대로 활약할 날이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21위 리무루입니다 생각한 것보단 좀 약합니다 22위 슬라임 리무루입니다 쓸만한 1인 힐러입니다 B등급에서는 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 외에 꿀 서브 버퍼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걔들은 다 B등급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트이고 뭐 이런 거 말이죠 근력 그리아몬 뭐 이런거 말이죠 서브에 넣어놨는데 아군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버퍼들 개성 버퍼죠 이런거 말이죠 참 꿀입니다 알리온니도선멸에 이거 안쓰는 사람 잘 있습니까? 정말 좋죠 이런 버퍼들이 그 외에 B등급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C등급, 아쉬운 용들입니다. 신규 아재킹, 활약하는 날이 언젠가 올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속력 고서, 나쁘지 않은데, 고서 때문에 얘쓸 일이 잘 없어요. 스네치반, 속력 아재킹, 체력 아재킹, 근력 길라, 할로윈 멜리오다스, 부식 핸드릭슨. <웃음> C 용들도 수련꿀이나 기사단 보스전 이런 데서는 그래도 쓰입니다. 아쉽지만 쓰이긴 한다. <웃음> 오늘 이렇게 신규 등급표를 정리해봤습니다. 등급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진화에 갑니다. 고맙습니다. 구 바이!